이십간지 19일째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라서 아주 기다렸던 날이지요 10시 반 예약입니다 오... 지금은 병원 가는 길입니다 병원 가는 길에 잠깐 남편 병원에 들렸어요. 남편이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열도 38도까지 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헤어질 먹고 좀 나아졌는데 저 지금 내과에 갔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저는 약도 못 먹잖아요. 남편한테 감기 옮으면. 그래서 제가 아플까 봐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드디어 주사 맞고 나니까 거의 녀 시가 다 됐네요. 쌀국수. 지금 무사히 병원에 갔다 와서 은상을 찍습니다. 오늘 너무 멘붕인 일들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로 오늘 남편이 아침부터 38도까지 열나고 아프더라고요 당연히 몸살인 줄 알고 같이 난임병원 가는 길에 남편은 내과에 들렸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확진된 거예요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남편은 집으로 갔어요 저는 오늘 아기집 초음파 보는 날이라서 초음파를 받고 다행히도 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배아 두개 이식했는데 아기집은 한개 있었어요. 그리고 살짝 그 난황도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음파 사진에 딱 찍을 만큼 친하진 않아가지고 약간 흐릿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는 도중에는 잘 보였거든요. 난황도 있는 거를 대략 확인을 했고 아기집도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근데... 진짜 멘붕이 또 왔던 게 뭐냐면 은 질초음파 하면서 갑자기 또 출혈이 난 거예요 원래는 피비침이 없었거든요 진짜 치마 손바닥만큼 젖을 정도로 갑자기 피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이 완전 하얘져서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아기집을 봤다는 기쁨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수님 진료 보면서 이제 피비침 얘기라고 했는데 뭐 좋은 사인은 아닌데 뭐큰 옥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질초음파가 안를좀 자극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료보고 앉아서 대기하는 동안에는 피가 또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괜찮은 상태고 해서 지금은 좀 안정이 되는데 아까 전에는 진짜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피비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에는 큰옥산을 맞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이미 맞아서 내일 또 혹시나 피비침이 있으면은 내일은 큰옥산 맞지 말고 그 다음에 피안 나면은 또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큰옥산을 조금씩 유지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베이비 아스피리는 오늘부로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끊기로 했고 나머지 뭐 질정이나 주사, 어, 프로기노바는 계속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 먹을 때까지. 일단은 지금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남편한테 코로나가 옮으면 은 제가 또열락고 이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집에서 격리를 하는 게 맞는지 지금이라도 친정에 가야 되는지 아직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좋은 날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멘붕 그 자체네요 아 그리고 그것도 여쭤봤어요. 혹시나 남편이 확진이 된대 나는 아직 괜찮은데 제가 코로나 확진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뭐 어쩔 수 없죠 이러시면서 일단 타이레놀은 먹어도 되니까 타이레놀 먹고 그 외의 약은 웬만하면 참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은 먹는 거 전혀 문제 없다고 하셨고 그냥 다른 약은 먹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걸려도 버텨야 된다. 시더라고요. 진짜 이벤트가 다양하네요 좀 쉬고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웃음> 해야겠어요 아무튼 생각 좀 해봐야겠어 남편이 많이 아파가지고 남편과 같은 집에서 <웃음> 지내게 되었는데 어 일단 생활은 좀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자고 있고 저는 안방에서 혼자 차지하고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어제 많이 아팠나봐요. 목도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대요. 그래서 거실에 지금 한기를다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 방을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금 보관소 가고 있고요. 좀 일찍 도착할 것 같아서 좀주차장면서기다려야요 저는 임신 확인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가장 갖고 싶었던 게 임신, 임산부 배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지금 2시간 연차까지 쓴 거예요. 그걸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자연 임신 준비하는 1년 동안도 엄청 갖고 싶었고, 시험관 하는 8개월 동안도 진짜 갖고 싶었어요. 제일 부러웠어요, 그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음, 여기 저, 여기 그 지금 오주시라서 네. 옥산지 두통 드시면 돼요. 네. 이거는 임산부 배치고 이건 네. 차량 스티커인데 휴게소, 마트, 공공지 저장 그런 데 네. 자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운만 하고도 6개월 동안 아, 기간이 있고요. 아, 네. 네네. 그리고 16주에 한번또 돌려주셔야 돼요. 네. 그때 철분제 다섯 통하고 임산부 축하 선물 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때 신부증만 바꿔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서있다가 인민상부 주차등록증 붙여보려고 해요 어, 저희 어? 아파트 출입증 옆에다가 됐습니다 잘 붙여졌는데 선팅이좀 진해가지고 완전 투명하게 잘보이시않네요 30분 걸리네요 하,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끝나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회사 가가지고 바로 이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임산부 초기에 단축근무 할수 있잖아요. 2시간씩. 그거를 최대한 빨리 쓰려고 바로 말씀을 드렸고, 회사에 임산부 등록을 하고 임신 초기 단축근무 신청도 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로 좀 살짝 고민을 했었거든요. 괜히 또 나중에 잘못되면 막 이런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파가지고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오픈을 하게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엄마랑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의 시선이나 괜히 나중에 잘못돼서 또 다시 번복하고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현재 너의 몸과 너의 아기를 위한 게 무엇인지만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이어서 공감이 됐고 그래서 사람들 눈치나 시선이나 말 퍼져나가는 거막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현재 저에게 좋은 거, 현재 아이에게 좋은 거를 그냥 생각해서 바로 말씀드리고 바로 단축공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아직 뭔가 확정... 그러니까 심장 소리는 들어야지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그 전에 누군가에게 알리는 게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걱정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남편이 코로나에 걸린 상태로 집에 함께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그러네요 남편이랑도 아기집 확인하고 나서의 기쁨조차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거든요 진짜 얼싸안고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러고 있어서 빨리 이번 주 일요일 자정이 지나고 남편이 격리 해제가 되고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채로 무사히 그렇게 제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검사 해보려고요 지금 목이 많이 아프고 열도 좀 나요 37.8도? 목몸이 좀 근육통이 있네요 간밤에 꿈에서 몸이 엄청 아픈 꿈을 꿨는데 일어나니까 진짜로 몸이 아프고 있었는데 음성인것 같네요 감기 걸린 것가봐 저는 결국 연차를 했습니다 연차 올려야 되는데 어느새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시켰습니다 오므라이스 버섯 오므라이스입니다 지금 열이 37.9까지 올라가서 타이레놀을 하나 더 먹었어요 죽겠네요 근데 또 배는 고프다 다행인건지 음. 이렇게 아파도 밥은 잘 들어간다는 점 다행이죠 어 맛있었다 저는 병원에 갔다 왔고요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확진이 됐습니다 결국 두둥. 지금 임신 극초기여가지고 처방해 주실 수 있는 약이 없다면서 타이레놀만 받아서 왔고요 지금 계속 열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픈데 타이레놀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기집 확인한 지 이틀 만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아, 그래도 지금 약간 약발이 들어가지고 열이 조금 내려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아, 결국에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다니. 저는 코로나 재확진이고요. 올해 2월 말에 걸렸었고 지금 10월 초에 또 걸렸네요. 자, 짜 애기만 무서하면 좋겠는데 이 상태에서 더 아프게 되면 아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격리고 수요일 날 심장 초음파 보는 날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혹시나 심장이 안 뛰거나 그럴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진짜 그러면 안될 텐데 왜 이런 진짜 시련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2년만에 힘들게 가진 아기인데 임신 사실 확인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 씁쓸하네요. 아, 이것 또한 지나가고 태아는 생각보다 강하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안 오르게 잘 관찰하고 컨디션 관리 잘 하려고 해요. 그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아! 아! 음.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진짜 코로나 걸린 뒤 주사 맞는 게 평소 주사 맞는 것보다 열배 아픕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파. 오늘은 코로나 걸린 지 4일째. 목이 아주아주 아주 아픕니다. 이누통이 나날이 신기록을 정신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어제저녁부터는 입덧이 시작된건지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미식거리고 죽었어요 배가 고파도 울렁울렁, 뭘 먹어도 울렁울렁. 코로나 시기에 입덧까지 시작한죠 오늘은 코로나 5일차. 남편은 7일차. 여보, 부럽다, 오늘. 해제네. 음. <웃음>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이 내렸고, 목도 조금 나아지고. 회사에서 임신축하 선물이 온것 같습니다 어이거워어 이게 뭐야? 회사에서 이런 것도 보내주고 로이보스 차 큰살 크림. 오. 음! 어, 이거 너무 귀여워. 대박. 여보. 임산부용 사원증 목걸이가 있었어, 우리 회사에. 디지털 시계 온도 습도계. 좋다. 오 좋아보이네요 그리고 얘는 뭐지? <웃음> 오 초음파 사진 의 앨범이에요 여기다가 초음파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얘는 또 뭐지? 어이구 뭔가 두툼한데 뭐지? 섬유 같은 걸까요? 음, 뭔가 이게 뭘까 뭘까 이게? 음, 비닐 같은 게 들어있는 걸로 보니까 아마 방수 매트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접혀 접어야 되지? 그리고 책이 들어있네요. 아이 심리백과 어, 어... 전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아직 애기가 나오려면 멀어가지고 미리 봐놓으면 좋겠네요 우와 이런 것도 사야 되나 했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好